안녕하세요.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사 정서연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오늘은 옥천으로 컴퓨터 지원을 하러 나왔는데요. 총세가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첫 번째 가정은 옥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천해주신 사례고요.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선세대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초등학교 남학생의 가정입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없고 학원 같은 것도 다니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. 학습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군 드림스타트에서 아동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유선영이라고 합니다. 아 이번에 부득이하게 2주 전에 저희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님 호건과 술주정에 의해서 야방교주를 하게 됐어요. 가전제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옷까지 몇 번만 가지고 나와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자원연계로 저택코리아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지원해주셔서 아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드림스타 아직 취지가 출발선을 공평하게 하자 아이들의 이런 취지로 저희가 출범하게 됐는데 이런 출발선을 공평하게 도와주신 주택코리아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택코리아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컴퓨터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초등학교 여학생 가정이고요 이 가정은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아이예요 아직 이제 장래희망은 없지만 이제 밝고 예쁜 아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제트로드 보기만 하다가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요. 기사 같은 걸 보면서 어, 소득 격차만큼이나 정보 격차가 되게 중요한 지표라는 걸좀 알게 됐는데요. 어, 조택에서 이러한 제트로드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정보 격차가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했고요. 어, 저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보람차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